If a student graduates as scheduled but they cannot find a job for the next year, he or she can easily, visit, uh, easily become labeled as a job, jobless graduate. 그, 만약에 학생, 대학생들이 졸업을 하잖아요. 졸업하면, 졸업을 해도 그 다음 년도까지는 그 직업을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 그녀, 그 대학생들이 그, 직업 없는, 뭐, 졸업생들, 이렇게 많이 타이틀이 붙는데요. 이렇게 많이 불린대요. 아, 네. potential, potential employer will wonder if something is wrong with the person. 그러니까 잠재력이 있는 고용인들 있잖아요. 네. potential이 잠재적이라는 뜻이니까, 네. 그, 그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그, 이건 뭐 잘못된 게 아닌가, 이게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네. 라는 걸 많이 한는데요 사람 이렇게 고용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닌가란 네. 생각을 한데요. 네. 아니 생각을 한데 궁금해 한데요. 네. Does many employer prefer to hire currently? 안녕하세요, 건강하신 영수소 구독자 여러분.